네,皆さん,こんにちは. 자, 여기서는 일본어 이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먼저 가타카나 연습을 했습니다. 가타카나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어, 근데 그, 막,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 좀 하시고요. 어, 자, 아, 여기서는 뭐, 그, 그 음, 뒷 시간에 했던 거, 어, 교재 내용이죠. 어, 일본어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어,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어, 가, 족이라고 여기 에 나와있죠. 가족. 그, 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어로 말을 하느냐, 어, 그거를 배웠는데요. 자, 교재에 있는 사람은 어, 22쪽, 23쪽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먼저, 나의 가족을 일본어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말, 말하느냐 하면요. 어, 자, 아빠, 응, 어, 치치, 엄마, 하하, 어, 아, 그리고 이거죠. 어, 오빠야, 아 오빠하고 어, 형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 아니 누나하고 어, 언니 똑같죠. 아내 네.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 왓다시죠. 이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음. 그리고 남동생 오또또, 여동생 이모또, 어, 그리고 어, 할아버지 서후, 할머니는 서보입니다 어, 이거는요. 어, 일본어는 나의 가족을 남에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22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어, 남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럼 뭐, 오토상 음, 오지 이상 그런 걸 쓰지만은 일단 자기 가족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자 음. 어, 자, 이런 가족이 떠치고 아이 아난 가족 데스까 아난몇명어 가족 입니까 어 이 사람 중심, 화살표 있는 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어,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아, 치치 또 하하 또 아내 또 나의 네명 가족입니다. 아버지, 와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 누나죠, 누나 누나와 나의 네명 가족입니다. 그렇죠? 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몇명할 때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에다가 닝 붙이면 됩니다. 세 명이면 산 닝죠. 어, 어, 네. 네 명인 경우 연 닝하면 안 되고 연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명도 조금 더 특별해요. 히토리, 두 명은 흐다리자 음. 이것만 좀 불규칙한 부분이지만은. 에, 나머지는 어그 여러분 알고 있는 숫자에다가 님 붙이면 됩니다. 어, 어 교재 23쪽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어자 어, 어, 일단 뭐 이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몇명 어, 가족입니까? 어, 그면 누구 누구와 누구 누구와 私の 어, 나의 몇명 가족입니다.' 아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 있는 거야. 어 그럼 면어 아버지와 아이 해볼까요? '父と母と姉と弟と私の五人家族です.' 자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 큰 누나입니다. 큰 누나, 아, 장녀. 아. 그러면 아빠하고 동생 두명 있다는 거죠. 네, 네인 가족ですか. 아と妹と弟と私の4인 가족입니다. 네, 네인 가족입니다. 네, 네인 가족입니다. 네, 네인 가족입니다. 가족니 兄と妹と私の5人家族です はい、4번 はい、息子がまんねよはい、はらぼじじょうはらぼじぶとかけよ はい、祖父と祖母と父と母と妹と私の6人家族です 이렇게 말う면できますじゃあ다うん 다음은 이런표현도배웠습니다만은자 어, 이제 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兄弟와 います카음 "兄弟" 뭡니까? "兄弟" 현재 현재는 있습니까? 그죠? 어. 그러면 어, 어, 여기 누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이 아내가 히토리 이마스 네 누나가 한명 있어요 마, 한 명이라는 건뭐 음, 절약해, 어, 어, 절약 아니고 어, 어, 이거는 말안 해도 되겠죠? 어, 자, 이거는 어, 이런 음, 현지, 현지 없잖아요. 그럼 형, 형제가います가? 질문 받으면 이에이ません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음. 자, 어. 이런 경우 음, 그림은 똑같지만은 네. 1번, "兄弟はいます가?" 있네요. "아내" 또 "弟가います."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생 한 명씩 있으니까 "弟" 또 "妹"가います.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오빠야가 두명 있네요, 오빠가. 아, 그러면, 하이. 하이. 아니가 두 명이니까, 두 다리 이마스.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생략하고요. 어, 자, 이번에는, 어, 남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조금 말이 달라집니다. 어, 자, 이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의 가족이에요. 김상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김상노오토상 어머니, 오가상, 형, 오니상, 누나, 어, 오네상, 응. 남동생, 오또토상, 여동생, 이모토상, 어, 할아버지가 어, 오지상, 응. 할머니가 오바상,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산의 아버지 할때 오또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김산의父이라고 하지는 않다는 거죠. 응. 근데 그래도 직접 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 어떠상 오까상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지만은 어막 이거는 어저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어 설명할 때 어, 남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쓰는 말이 이거라는 거죠 음. 음. 자뭐 예를 들어 음어 이런 가족이 있죠 어자 일본 같은 잠깐만 응, 자, 이거는, 자, 이거 김상이라고 생각해보고요. 어, 자, 이거는 어, 김상의 아버지, 어머니 에, 언니, 동생이 있는 거죠. 아이 자, 김상은何인가족ですか 하면,お父さんとお母さんとお姉さんと弟さんと 아, 김상의 5人家族です.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응. サーボン買ったんきょのはいキムさんイさんキムさんようん何人家族ですかはいえ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とお父さんとお母さんと妹さんとキムさんの6人家族ですよけマイルスいったのうんじゃあ一旦 수업 시간에는 이거 뭐 이건 뭐더 연습 많이 했지만요. 결국은 배운 건 이거예요. 나의 가족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죠? 어, 지지 하하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남의 가족에 대해서 뭐 남의 가족을 가리킬 때는 오떠상 오카상 그런 말 쓰고. 그리고 몇명할 때는 막 여러분 알고 있는 숫자에다가 닝 붙이면 말할 수 있다. 삼 닝, 요 닝, 고 닝. 음. 자, 그런 내용. 을첫 번째 시간에 에, 배웠습니다. 어, 자 일단 이상입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 되다